개 껌. 음. 어제 거다 먹었어요? 응? 어제 거다 먹었어요? 아니 어제 가져온 거다 먹었어? 응? 어제 가져온 거. 다리하고 콩콩이도 하나 주라 뭐. 응. 그래서 착실히 줬지. <웃음> 그, 그랬더니 그게 그걸 이슬이를 하나 줬잖니야? 그러고 야네들은 째가는걸 먹고, 그러니까는 조실장 아저씨 오니까 오면 나 난리거든. 응. 쳐다도 안 봐, 그거 응. 먹느라고들. <웃음> 내일 두개 던져주면 되고 하나 고기 다 떼먹은 거는 하나 있고 하나는 가방에 얘 가방에 있으니까. 얼마씩 사봤니 한 봉지에? 몰라요. 몰라? 응. 여기에서 바로 여기 마트도 있는데 마트는 더럽게 비싸.